어, 바뀐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부산 부동산에는 어떤 공약을 내세운 게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부동산이 적용이 될 중요한 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철원공인 t 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어제는요. 어, 정말 손에 땀을 지면서 지켜봤던 그런 개표 방송이었습니다. 어,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왔으니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공략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먼저 그동안은 너무 여러 번 부동산의 조세가 바뀌어왔습니다. 마치 괴물 수준으로. 이걸 제자리 되돌리는 거예요. 세제를 좀 정화를 시켜서 제자리 갖다만 놓아도 숨을 쉴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그 작년보다 몇억씩 올라간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요걸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분명할 일이죠. 어, 이게 환원이 되면 어, 모든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 금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또 있는지 어, 먼저 종부세가 굉장히 크죠 어, 예전에는 종부세 하면 진짜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 조금만 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 요 종부세 중에서 어, 가장 눈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은 뭐냐 했더니 이 부분이에요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그동안 세율을 달리 적용을 했거든요 어, 요걸 이제는 어, 보유하고 있는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전환을 하는 거죠 이건 진작에 이렇게 되었으면 했었습니다 서울에 100억짜리 집을 뭐한채 가진 사람하고 지방의 10억짜리 두채 가진 사람하고 세율이 다르거든요. 두채 가진 사람이 세율이 두배가 적용되는 거죠.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한 세율도 어, 다주택인 사람은 최대 그동안 300%였습니다. 요게 이제 200%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중과 적용이 안 되는 주택수 1주택이나 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는 그냥 50% 상한. 작년에 올린 거에 50%까지만 최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바뀌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요거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아까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기는 그 기준 가액을 딱 정한 거를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내년에는 아마 거의 시세 뭐 100% 정도에 육박하도록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95% 수준으로 뭐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 좀 크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양도소득세죠. 어, 요게 그동안은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았습니다. 집세 채를 가지고 계신 분안 팔려서 그냥 들고 계시다가 삼주택중과가 되었고 어, 그래서 아, 하나를 팔려고 했더니 뭐, 세율이 오랫동안 보유했던 집이다 보니, 어, 세율이 거의 뭐 45% 플러스 30%, 지방세까지 더해서 80%대 이상의 세율을, 어, 내야 되고, 그리고 중과가 적용이 되면 장특공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어뭐 30% 늘어난 게 아니라 세금이 두배세배 이상 늘어나는 어 그렇게 적용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화해 주겠다고 하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단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팔수 있는 집은 어 세테크가 곧 테크예요. 어 세금을 아껴서 뭐 파실 수 있는 집은 파셔 가지고 갈아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갈아타려고 했더니 그동안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취득세는 어 그동안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이면 얼마였냐면요. 이 세율이 조정지역 2주택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요 이하인 경우에는 2주택은 8.4%, 85 이상은 9%, 3 주택은 12.4%. 그 85제곱 이상은 13.4%의 세율이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양도세가 최대 1억 3천 4백이었던 거죠 뭐 이랬기 때문에 팔고 잘 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둑하게 그동안 뭐 1%대 걷어가던 세금을 10배씩 지득세를 걷어가면 지방자치제, 지자체들은 뭐 곳간이 두둑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10분의 1토막이니까, 어, 한 사람한테 10배를 받았지만, <웃음> 10 사람 받을 걸한 사람은 받으니까, 어, 뭐, 모자라는 살림은 늘 똑같겠죠. 어,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에 바뀌는 게 지금 요 임대차산법입니다. 어, 요거는 굉장히 지금 좀 제시하는 그 이슈가 좀 강력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임대차산법이 2 플러스 2 이걸 시행하면서,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주인과 세입자가 완전히 원수시간 돼 있고, 서로 전화도 안 받고, 뭐, 장난 아닌 곳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3년으로. 총님, 왜 3년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도 3년이에요. 초등학교도 6년이잖아요. 그럼 뭐 3년, 3년, 두번 살면 6년 되잖아요, 또. 이렇게 어, 3년을 하면 애들 학교에 맞춰서 보통 이사도 하고 전세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써도 그냥 처음 계약할 때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해놔놓으면 서로 분쟁 없고 어, 조금 양보할 수 있고 그런 기간일 것 같고요. 어, 근데 여기 굉장히 큰 부분이 이게 지금 바뀔 게 뭐냐면 등록 임대 사업자. 지금 아파트 다 자진 말소하고 뭐다 등록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60 제곱미터 이하는 소형 아파트는 어, 등록 임대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에 배제를 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해 주고 이 혜택 다 없앴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어, 소형 면적을 임대사업 등록을 할수 있게 한다 하면 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도랑 어느 거랑 묶어서 활성화가 될것 같으냐면요. 요거는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을 지금 뭐 원래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는 뭐 완전히 뭐다 던졌잖아요. 그 막판에 용적률 500% 풀어준다. 뭐 안전진단 없앤다. 뭐 없앤다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되면 <웃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화될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40년 공부할 때그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에 막 전국에 200만 호를 지으면서 지금 일기 신도시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니까 처음에는 물량이 많아서 어 주택 공급도 안정화되고 뭐 뭔가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 살도록 인프라를 다 깔고 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인구가 뭐 지방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욱더 밀집이 되고 강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지방과 양극화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서울 플러스 수도권 계속 거기만 강화가 되니까 집을 더 쏟아붓고 그래서 거기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방과 더 양극화가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만약에 이번 정책에 공급이 그동안 모자라는 걸 그게 또 쏟아붓는다. 용적률 두배로 늘리면 그두배로또 늘겠죠. 더 초고층으로 이래가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물량 소화가 될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몰리도록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방은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지방이 많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근데 지방하고 좀 동일하게 고르게 그렇게 이제 그어 재건축의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 안전 진단을 여기 보니까 점수를 어, 조금 조정을 해놨어요. 국민의힘 요 정책에 보니까. 지금은 안전진단이 절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그요 50% 안전진단 점수를 30%로 내리고, 대신 주거환경. 주거환경은 안에 뭐 주차가 너무 불편해. 그 다음에 뭐 설비 노후도 이런 거는 어, 안에 농물이 줄줄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벌라가 아직까지 뭐, 기름벌라야. 뭐, 이런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곳들을 이제 점수를 좀 높인 거예요. 합해가지고 한 60% 되게. 그 다음에 구조, 구조만 보고 따지던 구조 안전성이 50%이던 거를 요걸 이제 30%로 낮추고. 그렇게 되면 살기가 불편해 요게 점수가 더 많으니까 건물은 조금 튼튼해 보여도 불편한 건물 헐고 재건축을 할수 있겠죠 그 요런 점수를 좀 합리적으로 이제 주는 걸로 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이 관수제가 굉장히 그동안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재건축들은 그 요게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하는 곳에는 흙그에서 맨날 그동안 진짜 갑질을 했습니다. 조합은 분양가보다 더사게 일반 분양해라.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왔죠. 그거를 정비 사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맞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런 데는 이제 공공으로 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아까 일기 신도시나 이런 데는 낡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단지가 다 재건축을 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주택법과 별개로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곳에는 그걸 또 법을 좀딱 제정을 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딱 합하면 어떤 장점에 그 교집합이 나오나요? 아까처럼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혜택을 준대요. 종부세 배제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완화. 배제,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하는 주택수 배제. 어, 이렇게 되면 30년 다 돼가는 낡은 재건축이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에 25평짜리. 오구타입이죠. 이것까지의 아파트들을 사서 전세를 주는 거죠.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전세를 놓으면 캡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 이런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투자의 어떤 그런 블랙홀이 될것 같아요. 작은 자금으로 좋은 꿀팁 아닙니까? 정부 정책 두 개를 딱 합해가지고 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에 부동산은 새로 뽑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혜택을 어떤 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나 그거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뭐 별게 없습니다 이게 예, 요게 답니다 어2030 등록 엑스포 뭐 유치해서 하겠다 잠깐 넘겨 볼까요 등록 엑스포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폭한 재개발 그 하면서 55 보급 창극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그 부두. 폭항 뭐 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부두가 느분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다 이전해서 폭항 제대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 가덕도 요거는 뭐 역대 정부에 계속 그동안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좀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요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좀 해주면 좋겠고요. 요래되면 명지라든지 뭐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요런 곳이 그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어그 다음에 경부선 지화화 아, 요거는 이제 서면에 부전역에 있는 복합환성센터 그 다음에 마산까지 지금 이미 공사 다돼 있어요. 그거를 광역급행철도로 이제 뭐그 gtx급으로 건설을 하는 거어그 다음에 도심 안에 깔려있는 그런 철길 있죠. 그 철도 차량기지 이런 거 이전하고 뭐 그런 거. 그럼 황영산 제3천널 이것도 이미 뭐 예타 그 검토에 다그 들어가 있는 그런 그걸로 알거든요. 그 굵지굵지간 이런 그 사업들이 있는데, 뭐 주거정책하고 소소하게 비추어서는 우리가 이걸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런 그, 공약에 힘입어서, 아 여기 이렇게 되면 어디가 좋아질까, 뭐, 이런 거. 지금 여기에 경북선 철도나, 뭐, 부전역 복합환성센터 요거하고 연관하면, 재개발하고 연관하면, 촉진 뭐, 3구역, 4구역, 뭐, 촉진 2-1, 요런 곳. 그 다음 뭐, 점포 3, 전포 4, 5, 뭐, 주한들. 그 다음 범천 철도 차량 기지는 범천 4구역. 그죠 다 가까이 있잖아요 어, 사타 통과된 범천 5구역 요런 곳이 그혜택이고요황영산삼천월은 양정 쪽시리죠 양정 3구역1구역2구역 골드폴의 모터시어 뭐 연산힐스테이트 다 영향권에 다 들어가죠 어, 이런 곳들. 뭐 요런 곳들 뭐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례병원을 공공화하고 어 병원들이 처음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동남권 방사선 방산순의과학 뭐, 여기에 그, 온자력 병원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활력화 시킬 모양이에요. 그런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을, 직장이 부산에는 별로 없어요. 대기업 본사도 없고. 근데 산업은행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그런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부산에 또 금융, 그, 무현동 금융단지가 있으니까 그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이래 놨더니, 어, 이거 오면 부산은 정말 환영하죠. 환영하는데, 이제, 어, 산업은행 직원들은 머리띠 메고 이제 반, 반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골로 쫓겨온다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게 아닌데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2센터는 이제 첨단 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또 있습니다. 이것도 공약에도 들어가 있네요. 좀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제2센터에는 이제 그쪽에 배후 지역들 많이 있죠. 뭐 서금사 5부터 시작해서 뭐 안락 1도 그 안에 들어갈 거고요. 반녀 반송 아, 제2센터에서 어, 10분 거리입니다. 출퇴근. 그 원동 IC에서 타면 뭐 폭산 1구역도요다 배우 그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역들입니다. 어 요런 활성화되는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탄소중립 해양 금융도시 뭐 이거는 뭐 부산이니까 그냥 하는 얘기 같고요. 그런 글로벌 해양 문화 시티, 북항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뭐 러시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그런 플랜들입니다. 이런 장미빛 플랜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정리를 하면요 재건축 30년 다 되어가는 구축 입지 좋은 곳에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들 펄펄 살아날 것 같아요 이대로 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아까 공약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곳들의 재개발 그런 구역들이 부산에 있습니다 저 초롱에 오시면 더 자세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곳들 굉장히 재개발들 활성화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집못 팔아서 그동안 세금 때문에 못 팔던 거팔수 있어서 자금이 좀돌것 같고요. 취득세 완화해주면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거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어 부산에도 주택수 상관없이 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본 단서가 따라줘야 되는데 대출은 뭐 최대 LTV DTI를 80%까지 완화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다주택자한테는 그렇게까지가 아니겠죠. 그건 조금 차별화해서 어내 집을 첫 마련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